광주여행 AR 도슨트! 아직 못보신 분들을 위해 나라가 준비했어요! 바로바로 바로 AR 도슨트 맛보기! 안녕하세요. AR 도슨트 나라예요. 서창세동마을 한옥문화관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이곳에서 각 학년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해요. <놀람> 세계 유산 중 하나인 다양한 형태의 고인돌과 다양한 뉴트로 감성의 가게들이 보여요. 이제 예술의 거리 안으로 들어가볼게요! 이곳 펭귄 텃밭입니다! 발산 마을의 랜드마크는 어디일까요? 바로 이곳! 어린이 문화원에는 여러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얍. 비엔날레의 뜻은 이탈리아어로 2년마다라고 하네요! 미디어 아트! 즐길 준비 되셨나요? 재밌게 보셨나요? 니꼴 광주여행앱에서 나라가 소개하는 AR도슨트 풀버전을 확인해보세요!